오우. 어 안녕하세요 떨어도 돼요 안 돼요 격고서 있으세요 실아야 실아야 안세요 외국 같은데 가면은 이런 벽 같은데에 껌 붙여 놓거든요 너무 싫어 <웃음> 거의 그쪽 위험하니까 이쪽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좀안 위험하거든요 오 순간적인 장소 예 여기 진짜 대피소 그럼 이제 썰고 도망가면 되는 건가요 오 이거 좀 이상한데 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버님한테 스토커 달았는데 왜 안개에서 표시돼요? 어? 와 스토커 그리 시장 아래도 가봐 비워봤거든요? 장인의 집에서도 가봤고 근데 거기 안개에서 떠요. 그거는. 안개? 시장 왼쪽 끝에 물 내리는 데 거기에 있는데 아 이쪽 안개 거기까지 오셨나요 혹시? 아니요 그 시장 안에 들어가면 아래 표시로 떠요. 어, 음. 이상하네요. 저는 왼쪽 끝에 있었어요. 모래 폭풍 때문에 그거 뜨고 이제 나가려고 중시 중이었는데 저 안개까지 비벼놨고 거기 아래 들어가서 장인의 집까지 들어가서 비벼봤는데 없었어요. 존나 비 미... 저러 갔다 앞뒤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! 막! 막 비벼! 이게 키스야! 그러면은 8번님이 시장 안에까지 들어갔다라는 거네요? 벤티에 그 화살표 준다는 거같 닌자가 체크되어 있긴 하거든요? 오리님, 들으세요. 8번은 아. 스톱합니다아 <웃음> 이때가 제일 무서워! 이때가 제일 무서워! <웃음> 내가 왜스톱을 어. <웃음> 누가 좀그때 제일 무서워 시작부터 근데 닌자였을까요 그러면? 진짜 왜 들어가 계셨을까요? 근데 모험가 사방벌배에서 약간 의미가 없는 게 미라한테도 죽고 메뚜기 때한테도 죽고 대체 뭐에 안 죽는 거야? 모험가는 대체 뭐에 안 죽는 거죠? 다 죽어 그냥 뭐 대체 왜? 대체 뭐에안 죽는 건데 미라한테도 죽잖아 에어 나가야겠다 내가, 이거 이거 문닫단다 죽는다 미라에 안 죽는다고요? 잠깐만 아 아닌 것 같은데 미라에 진짜 안 죽어요? 아 진짜 안 죽어요? 뭐 미라에 안죽어 오케이. 아뭐 확인해봐야겠어 5번님 15번 이분 미라키이였던것 같아요 현재 오른쪽인데 미라 내려오면서써비시고 그때 네, 한번더 계셨거든요? 안돼 나한테 나 구하러 온다 했단 말이에요 저 구하러 온다 그랬어요 수터쿠 붙여놨다고 아. 아 이렇게 가버리시네 7번님도 죽었어요 헐 7번님은 저한테 썰로 오신다 그랬는데 다행 <목소리> 허유! 허유 다행이다 7번님 아무도 못 봤죠? 사전에 <목소리> 8번님 미라킬을시고 그때 8번님이랑 서재 오른쪽에 계셨던 분이 검은색 계열이거든요7번님이셨는미라킬인거 같아요 올라가는 거 봤어요 미라가 투킬한 거예요? 오리보다 잘하네요. 근데 여러분들도 미라한테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이게 은근히 미라 방심하다가 중는 경우가 많던데요. 얼마 전에 오류로 죽었잖아요. <웃음> 네 맞아. 오리보다 더, 더 많이 잡는 거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. 진짜 오리보다 더 많이 잡는 느낌. 여기 위험한데? 어? 어 씨. <웃음> 오 미라, 미라 미라 미라 미라 미라 오 미라 오 미라 와 이거 문 닫고 간자어문 열고 간다 문 열고 간다. 가라 가자 미라 가자. 가자. <웃음> 미라 위에 미... 가라, <웃음> 가라 가라. <웃음> 됐다, 됐다. <웃음> 아주 산책해야지. 산책 열 바퀴 돌자. 달려 미라 달려 달려 달려. 가자. <웃음> <웃음> 뛰어 뛰어. 두명 쳤다. 두명았다 가자. 오오오 오, 우리 미라 잘한다. 우리 미라 잘해. 아 너무 비... 미라한테 두명 미라 죽었어. 혹시 5번님도 죽었나요? 1번님이 알 거예요. 1번님이 아, 뭐다 죽였어. 돼요. 일본님 조련을 매우 잘 하시네 일본님이 리라를 붙이면서 응원하시더라구요 그냥 리랑 같이 오시던데요? 아니 오리들 킬라하고 뭐해 재밌긴 하네 뭔가 이와시구나 뭔가 이재비네 미션승급좀 해볼까? 그러면 이제 이번 판은 이겨 꼭 이겨봅시다 미션승급 후딱후딱 해가지고 내 왔을 때 이거 오리들 오리가 몇명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라를 쓸것 같거든? 또쓸것 같아 미라를 왜냐면 그래야 그나마 여러 사람 쓸수 있어 사람 많잖아 그래가지고 최대한 미라킬 해야 되는데 미라 분명히 쓸 거고 또 그러면은 최대한 조심해가지고 미션 깹시다 또 썼잖아 아물가족있었네 이제 미라로 안 된다는 거 껴가지고 자 저희끼리 직공 한번 할까요? 저희 거의 거 같으니까 저 쓸모없는 직업인데 제가 아까 어, 빼다고 어, 어. 있던 저는 모험가요 요 앞자 셋이 같이 가죠? 누군가는 해야돼요 아, 누군가 <웃음> 누군가 해야돼요 진짜로 아, 진짜 누군가 해야돼요 <웃음> 어? 어? 어 됐지. 누가 했지? 그러면은? 누구.. 혹시 16번님? 16번님이 하고 지금 저랑 빨간색은 랑치아 알겠습니다 음, 내가 봤을 때 오리가 지금 조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오리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중립이 하나 살아있을 것 같은데 도도새가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? 뭔가 좋은 게 피라미드 안에서 있어도 안 죽는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 미라 떴다 잠깐만 잠깐만 그럼 미라랑 같이 있으면 무적 아닙니까? 오리도 미라에 죽잖아 따라다니면 살겠네 그냥 그냥 계속 이거 <웃음> 타고 다니죠 그냥 이거 미라 이길 수 있는 데 없잖아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솔직히 말해서 문까지 열어주네? 아 미쳤다 <웃음> 문까지 열어줘 에스코트 확실하네 사람도 좀안 보이고 죽었나 싶어가지고 미라도 울린 김에 한번 쳐봤어요 아쏘였 제가 오리예요 저도요 미라가 다 죽여가지고 오리 저 하나 왔거든요? 달아주세요 아 도도새다 2번님도 자기 오리라 그러잖아요 둘중 하나가 도도새 아닙니까? 어 맞아요 저 자수할게요 <웃음> 누구 짓지? 저 송골매예요 달아주세요 어? 잠깐만 그러면은 저도 중립이거든요 <웃음> 1번님 원 1번님 뭐한 아? 거예요? 저자투 했어요 <웃음> 송골매가 어떻게 자투를 해요? <웃음> 아 이거 안전빵 가야겠다 아, 모험가인데 중립 모험가 아닙니까? 솔직히 말해서? 아 근데 모험가 진짜 좋다 예상치도 못했는데 모험가 진짜 좋은데요? 아 이거 이거 여기 있다 <웃음> 무적이야 모험가 둘이 위에 올라가면 만나겠네 도도새랑 오리랑 가서 만나면 돼. 아저송골메이 <웃음> 제가 죽였어요 아뇨 제가 죽였어요 아 도도새! 아니 내가 죽였는데 2번님이 신고한 거예요 13번님 의견이 어떠신가요? 저 이거 건티하고 미션 승하고 싶은데 저도 파워 건티 해야겠습니다 저 자투할게요 아 누가 도도새인 거야? 송골매 하나에 도도새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일단 가보자고 누가 미션 빨리 깨다 가보자고 아니 미션 근데 초스피드로 깨면 은다깰수 있습니다 몇개 남았지? 미션 승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저 죽여달라고 그게 그러니까 달았어야지 아, 중립이 세명 아니야? 왜 나만 미션 깨는 느낌이지? 왜 저만 미션 깨는 느낌이죠? 나만 미션 깨는 거 같아 중립 세명 아니야? 아 손물배 떴다 아 이거 제발 아 문.. 문.. 누가 닫은 거야 문좀 열어줘 자나 아, 근데 살잖아 이거 미라에 중.. 위, 난 미라에 무조건 안 죽는데? 어? 오 이거 초콜릿 신하나? 미션 승날거 같은데 아 돌겠다 제발 제발 미션 승아안 돼! 아안돼 미션이야 깨지는 거야 아나 느낌 <웃음> 쎄했어 근데 신나 해가지고 미션 진짜 열심히 깨고 있었거든요 게임은 끝까지 몰라 끝!